안녕하세요 설레임의 강원장입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저도 휴가 갔다와서 예, 기미가 더 짙어졌어요 <웃음> 아무래도 그 뜨거운 자외선과 열기 때문에 기미가 뭐 짙어질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들은 기미 치유를 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걸 하세요? 사실 이 색소라는 게뭐 특히 기미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가지 원인에서 생기기 보다는 약간 복합적인 원인에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그 피코 레이저인 인라이트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XLV라는 레이저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술을 병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하긴 하지만 오늘은 내가 홈케어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해 드리도록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미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들이 비타민 c 제품들이잖아요 오늘은 그 비타민 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비타민 C를 바르기보다는 어 먹는 걸 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먹는 제품은 이 파우더 제형으로 된 비타민 C를 먹고 있습니다. 바르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아스코르빈산이 가장 효과가 좋잖아요. 근데 이 아스코르빈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피부에 이렇게 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각질층을 뚫고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피부 침투율이 낮고 그리고 피부에 바른 다음에 침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열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외선 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산소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은 비타민 c가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사실 변화가 되니까 그 퍼센테이지대로 농도가 사실은 흡수가 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타민 c는 ph4에서 좀더 흡수도 가 증가 되는 건데 우리 피부가 평균 ph 5.5 정도를 띄고 있거든요. 즉 뭐냐면 이 pH를 좀 낮추기 위해서 약간 좀 산성제품을 같이 쓴다라든지 같이 병합을 하지 않으면 비타민C 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바르는 것도 좋지만 비타민C를 먹음으로써 색소 예방도 하고 좀더 안티에이징 할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캡슐로 된 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파우더를 캡슐로 만들기 위해서 약간 좀 첨가물을 사용을 하는데 그 첨가물이 좋니 나쁘니 괜찮니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내가 만약에 비타민C를 파우더로 섭취하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고 라 하면 비타민C는 파우더로 드시는 게 좋긴 하긴 합니다 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띄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를 개봉을 해보면 이게 약간 좀 비닐 파우치에다가 포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외부와 비그시라든지 이런 산소라든지에 차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닐 제품에 대부분 비타민 C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쓰시면 되고 하루에 얼마 정도 먹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텐데 보통 한 10g 정도가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래서 내가 뭐 저도 어제 9g 정도 먹었었을 때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어요. 단지 좀 약간 소변 색깔이 조금 더 짙은 노란색으로 배설되는 거 말고 특별히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비타민 비 c가 사실은 부작용이 없는 대표적인 약재 중에 하나잖아요 좀 과량 섭취했다고 했었을 경우에 약간 좀 설사가 나올 수 있긴 하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특별히 부작용 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좀 잦은 피로감과 그리고 변비가 있다고 라 하면은 좀 비타민 c를 좀 약간 조금 더 많이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10g 미만으로 해서 비타민 c를 이렇게 섭취했을 었때 사람들이 가장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쓰림 이에요. 그래서 위가 약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비타민 c를 드실 때는 식후 바로 드시면 되거든요 사실 비타민C는 식전에 복용하는 게 훨씬 더 흡수율이 좋아지니까 그게 좋긴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위염이라든지 위장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식후에 바로 복용하시면 불편한 증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비타민C를 어 먹기 시작했을 었 때는 이게 굉장히 시다 못해서 약간 쓴맛이 나요 그래서 너무 약간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드시냐면 은 저는 오렌지 주스에 타서 처음에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주스류 같은 게뭐 치아를 상하게 한다든지 라좀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음 요크루트 이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 사실 음 우리가 자외선을 받았었을 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c 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좀 짙어진 색소도 좀더 빨리 완화시키기도 해주고 콜라겐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그리고 혈관을 좀 약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혈관을 탄탄하게 해주니까 혈관이 좀 늘어나는 걸 방지해주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홍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C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제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겠고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